활어보이스 <뭉쏘나> <웃음> 박지현이 진의성의 오한창법을 흉내냈습니다. 박지현 님, 노래와 춤, 요리까지도 모자라 이제 예능 프로그램까지 기대하게 만드네요. 왜 이누물 원원 기분이 어떠십니까? 단체로 이렇게 아, 이렇...